밥 <웃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웃음> 엄청 알록달록. 그러네, 떡이 다양하네. 아, 피디님이 신경 좀 쓰셨네. 잘 먹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는데? 음. 야, 정버지 청주는 바로 지금! <웃음> 아니 살면서 건배를 해본 적이 네. 없어요. 정버지 청주는 바로 지금! <웃음> 이게 맞아? <웃음> 설날하면 무슨 놀이가 있겠습니까? 제기차기요. 바토저 그거만해요. 윷놀이요. 설거지 네. <웃음> 네. 네. 네. 배 윷놀이 우정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음 자, 여러분의 그 우정을 테스트하는 판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순마장합니다. 아 아니 왜 내가 있는 데다 던져? 같이 던져야 왜? 돼요 아니지 따로따로 그럼 형교 진홍 순으로 가겠습니다 네 독에 걸 유타면 랜덤이야 그러면 좀 빡세거든요 그럼 저는 걸 나올게요 걸 나와라 도. 오히려 좋고 일부러 더 나왔고 실험 문제 드리겠습니다 형교는 찍먹파이다 부먹파이다 얼마 전에 먹었네요 어, 그렇게 네. 얼마 전에 같이 먹었는데? <웃음> 찍먹! <찍목>!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신상 정보. 진원의 날, 진원의 생일은 몇월 며칠일까요? 1월 13일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야 <웃음> 야. 걸. 평규의 생일은 며칠일까요? 아, 너무 쉽네요. 1월 28일입니다. 아 <웃음> 저희 어머니랑 생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 바로 잡혔죠? 뒤로 네. 가세요. 기록, 네. 네. 바로 개로 잡아버릴게요. 개 나와라. 바로게 나왔죠? <웃음> 진홍의 신발 사이즈는 몇일있요 와, 난이도가 상당한데. 어, 려워 진짜 어려워. 큰 근. 어? 275. 정답입니다. 와, 이거 맞다. <웃음> <웃음> 와, 이거 맞는다. 뒤로 빠지시고요. 자, 거의 나옵니다. 네, 또 이런 거 잘하고 걸음. 걸가기 가기 가기 가기. 아, 오. <웃음> 아, 되네요. 진홍의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초원 고등학교. <웃음> 아니 이게 질문이야. 아니 다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야 이거는 잡힌라고안 끝나겠다. 어, 나... 바로 잡을게요. 어, 도지. 아니 고요 빠지지 그래. 와. <웃음> 괜히 또 이상한 거안 지었겠지? 진짜 싸가지 음... 없어. 그러니까요. <웃음> <목소리> 보셨죠? <목소리> 보셨죠? <목소리> <웃음> 말씀하세요. <웃음> 바로 잡을게요 그러면 머리요. 진홍이가 학창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 괜히 또 이상한 거안 적었겠지? 음악이요. 정말. 역시 아 역시야. <목소리> 나 앞에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치울게요. <목소리> <목소리> 도요? 도. 백도. 백토. 어? 진원이 치울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진원이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의 과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중국어 정답이에요? 야! 뒤로 가! 말이상하 이거 없애버릴봐야 다시 가세요 선생님 누구 <웃음> 뭐 계시죠? <웃음> 왜 좋아했었는지 한 번만 너무 아름다워주셨어요 수원고등학교에 야, 3대 미녀, 4대 미녀에 항상 들어가시는 거예요. 미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형교는 <웃음> 카톡을 일십한다 아 혹은 안 일십한다 아, 어렵다 형교도 안 일십입니다 치겠습니다. 오. <웃음> 이게 뭐야? 저는 카톡 그냥 보고 A90 싶습니다. 봐요. 와, 진짜 네. 싸가졌다. 그러니까요. 아부. 저기만요. 이게 요저 몰라. 형규의 혈액형은 뭘까요? a 형이요 아. 예. 보랑 아, 네. 혈액형 같습니다. 예. 아, 네. 네. 앞에 먹을 게 왔네. 네. 자 자. 어? 또 백도요? <웃음> 어디까지 지려고 려고 취향입니다. 곧틀리면 다시 돌아가요? 어? 어? 아, 이거는 놀이야. <웃음> 그렇게 추가해서 할 거예요. 감자가 돼가지고. 잔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진웅이는 민초파다, 박민초파다. 오? 민초파다. 틀렸라고요 아, 어, 틀렸어요? 네. 민초 돌아갑니다, 일단. 아, <웃음> 와, <웃음> 진짜 비여워 너무 좋아한다. 자, 바로 유수로 잡아버릴게요, 싸가지 없는 놈. 어, 너무 멀리 갔다. 자, 할게요. 제 차례죠. 걸 나옵니다. <웃음> 네, 나, 나가시고요. 여기서 설마 야. 나을 안 하겠어? 감각이 있으면 안하나 혼자 또 재미없는 어?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못> 셀 <쓸> 수가 <웃음> 어 <없어. 웃음> 설날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 정월 초, 8월 날입니다. 이 날에는요,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을 하얗게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 음식을 먹는데요. 설날에 먹는 이 음식이 무엇일까요? 정답. 떡국. 정답입니다. 다! <웃음> <웃음> 진짜 괜찮다. 해가. 유. 나는 두 친구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죽는 걸 두려,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안 네. 주겠다. <웃음> 목숨을 안 주겠다. 그런 <웃음> <좀, 좀. 웃음> <웃음> 당연히 아니오죠. 야. 우와 진짜 신규분하시더 <웃음> <웃음> 자, 참고로 탈출에 정확히 걸려야 되는 거 알죠? 아 탈출에 아, 딱 막? 아, 마, 아 네. 그래야 돼요? 어, 어, 이거 혹시 <웃음> 여기에서 한번더 백도 하면 절로 가요? 형규가 <웃음>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 이름 개재현 선생님이요? 정현입니다 어? <웃음> 슬슬이하고 그래 들보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형교의 인생에서 가장 슬퍼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형교의 슬픔이라는 게 있어? 누군가 한 명... 떠났을 때. 네, 떠났을 때.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네. 진홍이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왜 그게 제일 슬프죠? 제가 슬픔이 잘 없어요. 근데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네, 진홍아 형교의 슬픔을 만들지 마라. 제 가까운 걸 놓쳤네요. <웃음> <웃음> 맨날 하는 말이 제일 친한 친구가 지옥 가는 거를 슬퍼하고 싫어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알았어야 됐는데 미안하네요. 그좀 음. 가만히십시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도로 바로 잡아버리자. 네, 네. 도로 잡고,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웃나우도 끝나는 거잖아. 어, 근데 도... 갑니다. 유 끝났네요. 예! 이거? 누가 봐도 유치야? <목소년단> <목소년> 탈출 미션이 있었어요. 저 탈출 미션이에요. 아, 에이 갑자기. 네, <목소년단> <웃음> <웃음> 그러면은 탈출 미션이 실패해도 저게 있는 거죠? 그래도? 아니죠. 아, 그건 있는 아니, 아, 실패하면 아, 뒤로 가는 거잖아, 원래. 어? 아니, 아, 잠깐만. 그 실패는 뒤로 가는 게 맞는데. 아니지. 탈출 칸에서 아, 실패하고. 잡고 바로 너가 나가고 얘는 처음으로 가고 그치. 내가 바로 그냥 탁탁요 이게 참간사야 사람이 응. 앞에 있다가 스위치까지 두 명이 응. 적이 되네 <웃음> 진원이를 업고 어? 네. 푸쉬업 얘를 네, 업고 푸쉬업이요? 30초 안에 푸쉬 다섯 개 5개. 다섯 아, 개요 하지 자 준비 시작 으아악 야 우와 이걸 한다고! 아 한다고. <웃음> <웃음> <웃음> 어이다, 이걸 한다고! 와! 누구이다? 이걸 한다고! 탈출 성공했습니다! 현규 기분이 많이 좋아 보여. 기분이 많이 좋아 보여 현규. 개개 부정 테스트. 부정 테스트. <웃음> 아 나는 두 친구의 보증을 떠줄 수 있다. 있다. 보증. 몇억이 얼마요? 10억. 10억이요? 아니요로 하겠습니다. 와, 10억 보증, 와. 보셨죠? <웃음> <웃음> 보셨죠? <웃음> <웃음> <열여� Hasan> 말씀하세요. <웃음> 오! 오, 오, 오 야, 뭐야! 뭐야! 도예걸령... 예. 김홍의 어? 여자친구의 나이는 몇 살? 와이야게 <웃음> 맞지? 어렵긴 하다. 1년이 지났을 때6 그니까. <웃음> 진짜. <웃음> 그래. 내가 작년까지 알았는데 내가 올해는 아직 계산 안 해봤어. 그쵸. 더하기 1 하면 돼. 학생. 26입니다.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윤나오면 도와 도야. 어, 아 개, 개입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진홍이는 나에게 축기금을 최대 얼마까지 줄수 있다고? 아 정말 나는 믿음으로 음. 천만 원이요. 아 천만 원이요. 최대만 해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얼마요 칠십만. 야 이거, 이건 이건 약간 말이 다른데? <웃음> 유. 유, 유 제발 마지막 문제 자, 탈출 미션 드립니다 네와 탈출 미션 주세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1분 안에 네. 사랑해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전화를 거는 시점부터 오. 1분 안에 와. 1분 와. 시작 아, 제발 받아라 오케이. 어, 정인아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그냥 많이 좋아해 갑자기 뭐야? <웃음> 그냥 갑자기 너 생각이 나가지고 벌칙이야? <웃음> 아, 아니야 뭔 벌칙이야 진짜로 그래? 어 많이 좋아해 왜 갑자기? 그냥 자기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 응 음. 나도 좋아해 음. 어, 자기는 얼마나 좋아해 나? 나? 음. 많이 좋아하지 아 얼마나? 나는 음. 자기 지점, tom, t 엄청 청청청엄청 m tom, t 이 m tom, tom, 엄청 엄청 엄청 엄청 m tom, tom, tom, tom, tom, 들 o m tom, tom, tom, tom, t o 아니야 m t o t 지라맞 쓴다! 바로 간다! 탈출 미션 드리겠습니다 둘이 눈싸움을 하실 겁니다 오 아, 아, 아. 아. 아. 눈싸움이요? 저 악무가 네. 네. 언제쯤인데? 눈싸움을 해서 이기는 쪽이 이번 미션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냥? 네. 어 그냥 마지막 경기에 이게? 네, 경기? 경기. 아. 오 눈싸움으로? 자 먼저 눈감상을 지는 겁니다 준비 시작! 어 벌써 싫어 나 진짜 벌써 너무 싫어 눈이 <웃음> 어 진짜 너무 싫어 <웃음> 어 죽을 것 같아 어어어겼다어어어어어어어나이스 <웃음> 어... <웃음> <웃음> 탈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좀병이이니까요 <웃음> 아, 어좀 병이라고 어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규 1등, 진어 2등, 그리고 어원이는 탈출 어어 관계로 이번 설거집의 윤놀이 우정 테스트에 최종 당첨된 인물은 최진원. 와, 진짜 하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다. 네. 아, 진짜 수고 많았다. 네, 여러분. 또 오늘 현교랑 진홍이랑 이렇게 또 새해 설날을 맞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윤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또 여러분들 다들 올한 해, 하나님 안에서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네. 진홍이의 예수님 이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생활할 때마다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 진짜 아쉽다. 와, 오늘 나한테 너무 어려웠어. p 디님이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애초부터 기획있을쓸것 같아. 마지막 진원이가 설거지하고 끝내기 <웃음> 끝! <웃음> 끝났습니다 음... 물이 끓잖아요? 음. 그럼 이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는 수가 5분 정도 돼가지고 음... 예다 됐습니다 오... 순식간에 렇게예 순식간에 됐고요